계신 게 아니라. 이제 한 분이 먼저 들어와 계신데 더블 제스파워 엔진이라고. 네. 는 생각나는 캐릭터가 또있네요 역병 진짜. 네. 어이분 약간 선배 중이신것 같아요. 뭘로 출전하세요? 아, 아 어, 지금 신사숙관 하는 모습 아, 이기고 싶으신 거죠. 네, 이기고 싶으신 겁니다. 이 친구가 아니야. 보여주겠다. 이 말이 아니야. 아, 예. 보여주겠다. 내가. 진심 진심 내가 오늘의 용마 모습은 누구지? 챔피언 스미팅이란 이런 것이다. 아, 진짜 저는 팬 때마다 긴장돼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챔피언 스미팅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뭐잘안 어, 키워졌을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이제 매칭되는 상대들을 보면, 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상대가 세고 네.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게 경마고격마는 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때로 없으니까요 어, 준비가 끝난 것 같고요 네. 어, 방을 세팅하신 분 이제 출발하시면 저희도 바로 따라 가보겠습니다 오, 지금 이약 물고 오셨어나 빼고 다 죽이겠다 예. 일 저희만 확인하고 아, 있지만 아, 그 역변 전차가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역병이다 어, 어 들어와 있네요 예. 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 레이너분이 이제 아까 신사숙고 하신데 이런 게 아니구나 싶 네. 사실 제가 우물이 가장 으면 이것도 잡아먹었거든요. 제가 역벽 파운트라가지고. 어, 예. 어, 방금 어, 네. 이번에는... 도 말을 바꿔서 못해본 애. 요즘. 이은설 너무 막빨 키운 거죠. 오늘 아요이잘좋는데요근뭐 붙었더라고요. 사다가 붙어 가지고. 어. 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냥 붙었 거라. 그냥 붙아나에접도 이게 원래 마음만 꺾이지 않고 뭐 어떻게 이다네너 너무 귀엽죠? 강시를 위해서 넣어주면 좋겠어요. 심시라는 거죠. 국점적, 아, 아, 아, 오! 오 아, 어, 내가 그냥 좋지. 가가지고 결승선을 응. 뽑겠다. 네. 국점적이 아니라 에이스인 거죠. 에이스로. 아예 그냥 그래. 에이스로다가. 아, 아, 그럼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네, 아, 빨간 거에요. 빨간 거에요. 빨간 거. 수박 같게완성요이게 한중선도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그래요 빨간색이 몇, 몇 개인가요 이거? 실제로 만나면 화나보다 야유가 나오지만 남일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허니 왜? 무조건쏙겠다저울한러 아, 담았어요 네, 무요출장으시 다른 분 더블 제트 파워인지 더블 네. 파워인지 위에 2,3번 찾아오신데요 탑권도 들어오니가 나와있습니다 탑권으로 앞으로 뚜껑을 씌우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음. 이게 좀 에이스인가요? 오오오 알나저고 나머지는 다 후속으로 <목소리도> 보내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더블제트 파워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슈퍼 게임, 타이프스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타이스 굉장히 좋아하요공연기이가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또선생으로 <목소리도> 출동을 <목소리도> 하는데 과연 잘 떠날지 궁금하고요스 가로 타면은 오버디, 오버디 한번더 힘주셔서 라인을 막오세요 오, 정말 에어요 뭐 예. 이거는 오, 고독한 오! 한느 오오 네요 스네이스로 가시는 네.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희 한번 로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중에 도토가 완주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이번에 쉽지 않대요. 저희 이번 전혀 쉽지 않요또레이님이 아직 일안 보셨기 때문에. 아 내일차가 좀무요 네, 내일한테 명이 지금 고요 What's it c a l e d 다 깎아 놓을 수 있었는지요. 네. 올해 전 이미 찌려기로그 점. 계속 압박 주면은. 스 인기 1,2,3권부터 시작합장 위험해요. 1,2,1권부터 시작니다 오! 1,2권부터 시작합니다. 2권부터시스아 파이어 투인 타수요 레아나이스위치나니아요아나니이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아요 나왔지 습니까 이거 아까 나왔니다 이거 아까 나왔지 않습니거 아까 나왔지 않습니이3지니 이거 아니이아 이거 아 이거 아까 나왔지 이니 이거 아까 나왔이이 한 마디 한 마디가 아주 생겼습니다. 여기 봐. 한마디 네. 아시는살 보이 저도 앞으로 웃고 생기다 앞으로 올수 있을까요? 네. 아, 연출 좋아요. 아, 고생습니다 일회장이 일해서 성공했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시원하죠 좋습니다. 아입니다 스포츠 루시 스포츠 스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자. 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아루시아 야이라라오라우오오요자 이거 오 마지막에 라스 누구의 원더일까요? 누구의 원더일까? 아라스원